아니, 칼바람 하자 마요. <웃음> 아이, 사람 보게 아이 로그인하고 있다고요모우게피리사사태리지 태. 태기. 우좀 우리, 우리, 아리기리 우리, 또급하리요리 <웃음> 오케이 아 이건 뭐예요 리 우리, 우리, 우리, 우 라이즈 좋아요. 알아요. 왜지? 왜요? 어, 피디스텍 재밌겠다. 난 뭐야? 어? 라이즈 할까? 아니. 아유, 왜요? 어. 나는 정복자. 아유,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아직까지 잘아해고 음. 뭐가 오죠? 음. 뭐가 오예요? 뭐요? 아니에요. 어 스펠 잘못 들었다. 아, 뭐, 뭐, 뭐. 총명 들어야 되는데만 엄청 모자른데 여는가도. 네, 뭐야? 형 말고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사파이어 수정 뭐, 뭐, 가고 려. 그러면 그거 갔어야지. 아, 총명을 들라고 했는데 깜빡했다고요. 어.. 아, 아피아 또 누구, 잠수하기 하지. 피라 안하네, 아무도 잠수. 피오라, 여기 있는데요? 이제 갈 거예요, 저 어, 근데 좀 짜증나는 애들이 많네요. 그러게요 아, 응, 나도 짜증나게 할 거야. 소자 <웃음> 빼고 저렇게 비전을 늦게 쓰는 건 뭐죠? 또 날릴 거야? 응, 겁나 맞아, 겁나 맞아. <웃음> <웃음> 까만 계속 날려, 까만 계속 날려. 앞으로 나오면은 그냥 바로 무서워버립니다. 으으으애들다 <웃음> <웃음> 튕긴다. <웃음> 나 아까 도저 되게 잘맞아주네 오, 도도도도어 오, 어 오, 오. 오, 오, 우 어우, 어어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어 오수오수오수오수어수 오수. 야, 이거 어수 사야 기 돼. 길을 <웃음> 무조건 들어와 걸려 있으면, 그리고 혼자 있을 때좀부 걸려. 그치, 그이그해 그치, 그이 그치, 그치, 그치, 야 이게 뭐야? 나한테만 하려고 그래 그래 내가 다 복수할게 아유 뭐야 그거 뭐, 깜짝이야 무조건 맞죠 무조건 맞죠? 오케이 어이구 뭐야 탑점프판정 너무 좋아 바로 톡봐 <웃음> <웃음> 시시다 인마 <웃음> <웃음> 이게 들어가 가기야그 비즈니스 티에이 4만 원을 내서 10만 원을 아세요? 몰라요? 에? 네? 공 보여주세요. 그러면 공만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죠? 아니요, 잘 보여줘야죠. 잘 보면 되 그냥... 오, 휴수인데 요. 됐나요? 아으예요어 으아. 으만 으아. 만아 으아. 야 어? 어? 어? 어. 아 으아. 안 나오는데 아으안 나오는데 으아. 으아. 버거 타고 버거 타고 버거 타고. 피우러 타고 이들뭐어해아이 어, 나이스. 어디냐? 뭐. 어, <웃음> <웃음> 아, 오 아, 피자 <웃음> 일로 와 보세요, 일로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아, 쉬어? 아, 쇼아 아, 무서워요. 여 난다 이거. <웃음> 아뭐 해? 이거 고 있는데요. 이거 게와 너무 죽해 너무 네 아무도 여기까지 아? 안돼 피들스틱 피드스, 궁 있을 때 몰래 뒤로 가자 나나 라이딩홍으로응 음. 그렇네 사진이 야야 야, 왔잖아 왔잖아 야, 왔잖아 샤코 왔잖아 아 바보야 오우 <웃음> 어. 좀 있는데 라이딩 공을 면가겠저 2분 남았습니다 아. <웃음> 한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 뭐야 너무 대박 지 오지마 요요요요요요요 뭐야 어 이거, 이거 뭐야 고장났는데 났는, 고장 우리팀 4 0초에려 저도 4 0초다몰라 아, 도망갈거야 이게 진짜죠? 뭐할 거야? <웃음> <웃음> 어, 슬로우 이거. 예레이. 어, 어, 수 아. 너 회식 때안도와 야, 야, 야, 야, 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하네 부시 여기부시에서 여기로 가면은 아, 모르나요? 알걸요 근데? 그럼 라인을 땡겨놓죠 난 요쯤에서 음. 안보이게 가면 모르잖아요 요쯤에서 멀리 부시로 가면 절대 모르시고 가보실? 예. 아잇 박스 가자 오케이 햄버거입니다 바로 궁서궁서궁 이거죠 이거죠 <웃음> <웃음> <웃음> 플레이죠라이은비레이데그정도 <웃음> 어, <피드백스> <웃음> 대해 본방이네. <목소리> 버림도 는자 <없자. 목소리> 아 어? <웃음> 아니. 아니 분위기 다 깨네. 라이브 저 뒤에 있네. 이거 2초래. 2초? 아, 공을 쓰고 출발하는 거야? 어. 오. 그래. 좋다. 너가 내가 1.5초거든. 너가 쓰자마자 내가 바로 움직게 오케이. 근데 가자마자 오케이. 가자마자 샤프 박스에 끊기면 레전드. 얘가 못했네 이제... 5초입니다 저공 저도 어, 돌았어요 못해. 적거진 한가운데로 가거 못해. 이거 못해. 없어 근데 그러게. 가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어디 갔죠? 어거 못해. 어디갔죠? 이거 못해. 그게 아니라.. 궁을 타고 순간이동이 딱하잖아. 어. 내가 내궁도 순간이동을 딱 하는데 그걸로 궁이 피해졌어. 예 그것도 생각했어야죠. <웃음> 난 몰라 난 몰라 저한 번만 <웃음> 말해도도 몰라 몰라. 라이드 너무 사거리가 짧아. 또 어, 비전해 봐. 뭐 위죠 아래죠. 아무도 못 <웃음> 하지. <웃음> <웃음> 아 졌잖아요 이거 지금 미래리야 상태를 봐 내가 들어올 으니 벌써 그렇게 안 됐어 야난 재밌었다 재밌었어 <웃음>